내 짓던 아가씨 신여하고 천문대위에 별처럼 없던 일 그리워라 내 고향 기망사 소백산 철투꽃은 복개 수리쓰리라 소백산 아리랑 소백산 천년주 b 세월 b 아멘 oh, no.